잉여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넙죽 넙죽 니아야 구독하게 눌렀어 잉여맨 유튜브 아니 <웃음> 이렇게 빌게 제발 눌러줘 이렇게 빌게 알았어. 이렇게 무릎 꿇을게 아니 잠깐 근데 여매나 응너 김니아 유튜브 구독은 눌렀니 아니 어.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<뭐랄>. <웃음> <웃음> 자, 얘들아 이번에는 숨바꼭질 할 거고 오늘은,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최고의 명당을 찾는 거야 알겠지? 오 신난데요 명당, 명당을 찾아서 서로의 화면을 보면서 인정해 주는 거지 <웃음> 이겨면 어? 오케이 자, 빨리 숨어! 명당을 찾아 어? 여기 모르겠는데? 하지만 여기 명당이 아니야 더 멀리있고 안보이는 명당을 찾자 이거 서로 서로 볼수 있거든 캠? 숨은 다음에 캠 누르면은 어디있는지 볼수 있다고 빨리 숨어보자고 너가 아까 무시했던 그 커피잔 절대적으로 명당이라고 그런가? 너무 뻔해 멍청아 저... 절대 안걸릴까? 둘레가 분명히 들어가본다 너무 뻔해갖고 어? 아아닌 걸? 어 이거 명당인가? 어? 명당? 자 명당 하나 찾은거 같은데? 어나 모르고 내려왔다 큰일났다 얘들아 이제 잡으러 다닌다 술래가 술래가 누구지? 모르겠어 이사람인가? 나나나나나나나 어, 애들아 미안해 나 걸렸어 절고 명당은 무슨 제발 까꿍 아하하 이거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안 걸려요? 음, 걸렸다 음. 저기 어, 거, 어, 저기 저, 있는 거 발견했나 보다 저기 커피잔 커피잔 들어가나 아 아니야 오한 어? <웃음> <웃음> <우와! 웃음> <웃음> <리아, 웃음> 번에 걸리네. 그러면 이번 판 명당은 내가 우승이네? 안 걸렸잖아 커피잔이 명당인가 보네 커피잔이 제일 좋다 진짜 뭐 근처도 안 가보네 그치 그치? 음, 나 다음부터는 커피잔에 숨는 걸로 어? 슬금슬금 가는데요 커피잔으로? 슬금슬금? 커피잔 고인물이라면 커피잔 알아야 돼 아냐 아냐 아 아니야, 아니야. 와 내가 말했다 에, 이아 저기 너무 뻔하잖아. 하면서 안 간다니까. 운 좋네. 운 좋아. 와 미호 살아남았네. <웃음> 아, 난 죽었다. 미호 짱짱한다. 미호 짱다어 미호 레벨업했네. 쿠독. 김리아가 술래다. 절대 숨어. 미호야 미호야 나 따라와 나 진짜 여기 다 진짜 명당 알아. 알아. 나만 믿고 따라와 진짜. 명당이 알았어. 많긴 한데 뭐 이런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데보다는 이게 진짜 명당. 맞아 맞아 거기가 명당이잖아. 여기 여기 명당이 여기,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일로 와. 일로 일로. 아다 오는데? 아야 괜찮아. 어? 근데 패 때문에 걸리지 않나? 아아 아, 아. 오 마이 갓. 한명 찾았다. 두명 찾았다. 아 벌써 찾았어? 미아는 절대 여기 모른다. 미아야 열심히. 한명 잡았다. 야, 열심히 잡고 있나봐 한명더 찾았다 아 여기는 절대 모를거야 <웃음> 점점 감염자들이 늘고 있어 어차피 게임만 쓸 건데 뭐 게임만 쓸 건데 뭐아 이거 맞다 가면 모드였지내 그래, 위치를 알고 있는 친구가 날 잡을 수도 있겠는데? 아이 친구 때문에 불안하네 잠깐만 안데 가야겠다 나 <웃음> 거기서 도망치기 잘했다 뭐야? 오 이게 뭐야? 비밀장소 있네 여기? 오케이 여기는면 진짜 모르겠다 어? 야! 응, 야! 일로와! 어? 뭐야? 오 <웃음> 어, 뭐야 여기! 어때? 나 대단하지? 야 여기... 이런 명... 을 찾았다고 여기 명당이네! 절대 안요려 여기 명당이야! 야 명당이 진짜 모른다 여기 밖에서 있으면 이게 삐죽 튀어나서 보인단 말이야 오. 어떻게 알았어! 야! 에이 에이 아! 준비됐다! 아. 아! 우리 애기 하는 거 듣고 유치했나봐!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! 여기 여기 여기 한 마리 오케이! 아! 들켰네! 안 아, 들키는 줄 알았네! 명당이라서! 아! 아! 이거 들켰네! 많이 잡았다! 아! 아깝다! 아까워! 좋아요! 어? 어? 담미오네? 나다! 담미오가 술래? 도망쳐! 야야 등잔 밑이 어두운 거 알지? 그런 말 하고 숨지 마. 그럼 미호가 듣잖아. 등잔 밑이 어둡다. <웃음> 그래. 스폰 근처라는 건데. 여기라면 모를 거야. 미호가 이제 태어난다. 후 후. 찾아볼까? <웃음> 미오 어, 어, 미호 한마리 잡았어 무서워 무서워 오미오 정말 꼼꼼하구나 그럼.. 완벽한 명대로 아니 뭐 벌써 걸려! 아 잘하네 이집 잘하네 난못찾을거다이 마귀알몸아 뭐 하나... 오다 잡는데? 와이 안에 두명 있었어 난못 잡을걸. 이거 좀 재밌는데 다 잡는 모습. 난못 뭐... 잡을걸. 아니 이거 둘이서 짜고치고 나 놀리는 이쪽... 거네. 아니야. 아닌데 여기 있는데. 망청아. 어디? 아. 화장실에 있는데. 망청아. 화장실왜안 가봐. 왜 믿지 못해? 구독. 오케이. 이번에 잘 숨어보자. 오케이. 리아가 아까 어디 숨었다는 거지? 아 여기인가 보다. 아니야 여! 그 오른쪽이야.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숨는 데가 있어. 거기 거기 그빈 곳, 빈 곳. 아 여기.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. 오. 오. 명당이네. 한 번에 또 교실로 오네. 맞자. 거기에 숨었다고. 좀 어려운 데 숨었구나. 괜찮아 괜찮아 여기여기 여기 밑에 바닥에! 오야 대박이지? 대박 나정잘 찾았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응저면서 음. 저기에 숨은.. 숨은 안 걸릴 줄 아는군 여기가 더 명당인데 아 근데 여맨이 귀가 살짝 뛰어나온다 어난안 보이는데 난 아, 진짜 내 눈에 보여 미호야 여기 너무 좋다 아늑하다 이렇게 여맨이? 일어나도 안 걸릴 것 같은데? <웃음> 리야 우리 찾아봐 강등으로 와서 너 진짜 모른다 우리 어난 너네들 어디있는지 아는데? 그래? 니가 어떻게 알아? 어? 제 술래 아니야? 그니까 너무 당찬 거어 어, 진짜 왔는데? 아 왔다 왔다 있어, 술래다 하하 하하 어 가는데? 아 모르네 여기 진짜 명당인가보다 그치 오늘 명당 탐정꾼은 나야 우와 내 놀이터에 진짜 엄청난 거 발견했어. 명당? 어. 가볼게, 가볼게. 어딘데? 놀이터. 근데 술래 어디? 아, 술래한테 걸렸다. 아 빨리 아 근데 절대 모를 것 같아. 얘 근데 스피드가 좀 빠르다. 음, 술래라 그런가? 그런가? 멍청한 술래 녀석. 내가 이렇게 서 리아, 있는지도 어, 모르겠지 리아 여기있다 오! 어, 10초, 10초 10초 10초 들켰, 들켰어 어? 모르네? 어? 해? 어? 아니야 봤는데 포기한 거같아 음.. <웃음> 아니야 못 봤네 좋아요 자 어쨌든 좋아요. 오늘 숨바꼭질 명당을 찾아라 오늘 강당이 대박이네 네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뿅, 구독, 뿅, 좋아요, 뿅, 안녕.